예 안녕하십니까. 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세 번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죠. 이 예, 로터 블레이드의 7번 익스트루드하고 12번 익스트루더 날개껏단에 블렌드랑 챔버를 하고 싶은데 안된다 이거죠. 그리고 2번 익스트루드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따 이 얘기였습니다. 자이거부터 먼저 해결해보죠. 자 NX에서요. 제가 지금 12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뭐10 버전을 쓰시는 것 같은데 10이나 10이나 뭐 거의 기능상의 대동 소이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고급 명령 아니고 기본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죠 자 로터 블레이드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번 요 부분을 말하는 것같고요 12번 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마우스 오른쪽 쇼해 버죠 이거 아마 어 이쪽에 헬릭스 때문에 쓰신 것 같은데 이거 필요 없다 이 얘기죠. 아마 이걸 지워버리면 밑에 있는 수입이지 수입하는 아, 데 썼던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걸 딜리트키로 지워버리면 밑에 게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에러 날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지울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하이드 해버릴 데뷔, 수, 하이드 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물성치 같은 걸 계산할 때이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물론 바디 단위별로 하실 수있지만될수 있으면 깔끔하게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하는 방법은, 여기, 뭐 있죠? 어, 여기 뭐입니다. 누르셔가지고, 딜리트 바디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아이콘 명령들이 많이 안 뜬다 그러면 여기 있죠? 어, 롤에 오셔가지고, 컨텐츠에서 어드밴스로 맞춰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딜리트 바디에서 이 바디 선택하고, OK 누르면, 그냥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요거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필레 처리가 안되는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렛 하시고요뭐한 0.5 정도로 줘보죠 그 다음에 요 엣지를 선택했는데 어떻습니까 뭐 에러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자 캔슬하죠 지금 요 수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입을 잘 하셨는데 이분을 확대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엣지 지게 아니라 그죠 이게 반짝반짝 그러죠? 그렇죠? 엣지 진게 아니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수입하실 때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 있죠? 프리저버 샤프. 요걸 체크하면 엣지가 살아있습니다. 요 옵션을 아마 끄고 잡업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죠? 자, 그런 다음에, 물론 이렇게 하면 밑에 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수리 7번이 뭔가 잘못됐어요. 자, 왜 잘못됐는지 한번 보죠. 이거는, 제가 봐서는 돌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안에 들어있는 스케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일단 스케치를 바깥으로 빼내죠. 그런 다음에 스케치 7번 함번 들어가보죠. 내부적으로 스케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주황색이나 회색이 있다면 에러 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치수를 지우자니 이렇게 흩어지죠 근데 제가 봐서는 이거 좀 뭔가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리 구조상으로 본다그러면 얘를 일단 쭉 한번 어디까지냐면, 요 수입하고 7번까지죠? 이만큼을 서프레스 해버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7번 있죠? 자, 7번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 7번까지였죠? 마우스 오른쪽 익선을 하시고요. 스케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거는 잠시 서프레스 하시고요. 한번 보죠. 그러면 익수를 지워보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스케치 들어가 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다른 걸 지금 따오고 있다는 얘기같습니다 이걸 지워버리죠 이렇게요. 피니시 하고, 얘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 밑에 거하고 뭔가가 지금 중복되든지 아니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스윕, 요거 살려야 됩니다 오케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치가 엉망이 됩니다 이쪽에서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여기다 홀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돌출컷 하기보다는 저같으면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일단 예, 나머지 거는 수입한 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프레스 해버리고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깎은 다음에 차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케치를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굳이 이제 깎을 부분이니까 스케치 전용 환경으로 들어볼까요?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거점에서 깎을 만큼만, 끝 점에서 이렇게 깎을 만큼만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선은 요소 변환하면 되겠죠. 프로젝트 커버 하셔가지고 이얘 아, 잡고 프로젝트 커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필요없는 부분을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나와서 얘 가지고 이 스케치 있죠 보이게 할까요 그런 다음에 이 스케치 가지고 익스로드 컷 하면 되겠죠 네. 자예뭐 요정도로 하죠. 여기를 뭐로 보겠습니다. 세팅해서 어... 예, 이거 빼는 거죠. Subtract 하지고 이렇게 빼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빼준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필렛 처리하시죠. 필렛.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필렛 처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필렛 처리하는 것이 그렇죠. 오케이. 여기도 한번 깎은 다음에 그렇게 필레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엣지가 살아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도한 일정도로 주죠? 이렇게 하면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잘 처리가 될것 같습니다. 됐죠? 예. 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질문 사항은 이렇게 해결하시죠. 첫번째 요 바디 없애는 것은 여기 디리트터 바디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입에서 요거를 꼭 체크하시고 필러 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케치를 수정한 다음에 깎아내고 이 부분 필러 처리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필러 처리가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예제를 한번보죠 두번째 질문사항은 그런거였습니다. 어, 로트암을 열어보죠 nx에서 오픈 요 로트암입니다 여기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뚫려 있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에 뭐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프트에도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구멍을 똑같은 위치에 뚫고 싶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기가 힘들다 이 얘기죠 자,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크를 사용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근데 일단 세프트 안에다가 홀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블레이드 안에 들어 있는 뭔가를 참조해야 됩니다. 그러면 블레이드를 한번 열어보죠. 그럼 블레이드 안에서 이 홀의 위치는 어디 누가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요 헬릭스 보이게 하죠. 그다음에 여기 포인트 셋 있죠? 얘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거죠 이렇게 보이게 해놓은 상태로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근데도 어셈블리에 오면 얘가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솔리드 영상만 보입니다 그래서 로터 블레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야죠 이거를 엔타이어 파트로 하셔야지만 이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안 보이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열어보죠 여기서 보이게 해놨죠. 헬릭스랑 포인트셋 자,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 있어요. 엔타이 파트로 하겠습니다. 막 속에 숨어 있나요? 그렇죠. 자, 이게 안 보이는 게더 신기합니다. 그렇죠. 어... 일단은... 네... 여기서 다시 한번요 그러면 얘를 열었을 때 그렇죠 자 이렇게 해도 잘 안보이죠 여기서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 엔타이어 파트를 하시면 그 안에서 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열어봤어는 어떻습니까 이게 헬릭스랑 포인트가 보이는데 그래서 저장을 하고 yes 창을 닫고 어셈블리에서 한번 봐야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안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로터리 플레이터 있죠? 로터플레이터 더블 클릭하고 내려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헬릭스 10분이랑 요걸 한번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포인트셋 얘를 보이게 하죠. 그럼 이제 보이죠? 자. 아마 업데이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오죠 지금 실제 구멍은 이 로터 세프트 여기다가 이제 잡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로터 블레이드에 있는 이 포인트를 참조해서 똑같은 위치에 이제 포인트 잡는게 중요하겠죠 자어블리 해보시면 웨이브 링크 여기를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잡업 하셔야 됩니다 얘가 워크 파트가 된 상태에서 잡을 하셔야 돼요자 그런 다음에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크 누르고요 저기서 포인트를 가져올 거니까 여기 포인트 하시고 요점 그리고 요점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셈블리로 한 다음에 얘는 별도로 열어서 작업하면 되겠죠? 오픈해보죠. 자, 그러면 포인트 정보가 이렇게 넘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으면 끝나는 거죠? 모델링 환경입니다. 홀에서 홀 눌러볼까요? 그러면 자, 기본적인 뭐홀 이렇게 작업해보죠. 그래서 서피스에 노멀 하시고 포인트 찍어주면 될 거, 끝날 것 같죠? 찍고 오케이 한 눌러보시죠. 이거 못 잡습니다. 이왜못 잡냐면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단품 내에서 포인트를 찍으면 어떻게 되죠? 포인트 한번 찍어보죠. 그 다음에 여기에 포인트 온 페이스 하시고 원터 옆면에 클릭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노멀 홀 하시고 제너럴 로 포인트 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때는 뭐 문제없이 잘 됩니다 근데 왜왜 안되냐는 얘기죠 왜?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이 링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면상이 만들어져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얘를 하이드보면 해 아시겠죠 그냥 3차원 공간상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어느 방향으로 얘가 구멍을 뚫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인트 정보만 거죠. 온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포인트에다가 어떤 방향 벡터선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면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죠. 면을 만들어서 그 면상의 원을 그려서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방향 벡터선을 하나 만들죠.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커브에서 라인 한번 해보죠. 그런 다음에 어, 첫번째는 옆 포인트를 찍으시고요. 두번째에다가는 이제 요렇게 노말로 하겠습니다. 어느의 노말이냐? 이 평면 있죠? 이 공면의 노말방향.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요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오케이.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까요? 요렇게 보이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요쪽도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라인 가지고 요점 찍고 그 다음에 노말 이 옆면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두개가 그려진 겁니다 다시 열어보죠 자 한번 저장을 하고요 어셈블리로 돌아오죠 그럼 요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얘를 더블클리한 상태에서 요 안에다가 올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리셋 한번 할까요 어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나사 구멍이 되겠죠 스레드홀 체크하고요 어 여기서는 방향 백터를 잡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터 일단 포인트 위치는 어디 잡으면 됩니까 이 위치 잡으면 되는데 혹시나 그렇죠 이 위치 모르니까 요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 는 링크 포인트 있죠 얘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백타선은 우리가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얘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하면 되겠죠 아마 5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M5짜리 정도.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깊이란지 그런 것들은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잘 판단을 하시겠죠. 자, 요쪽도 그런 식으로 하나 더 뚫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얘를 잡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벡터 하셔가지고 이 선을 잡아주고요. 반대로 오케이 하면 두개의 구멍이 이렇게 가공이 될 겁니다. 자, 여기 한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어,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이, 이거 요 있죠? 로터 블레이드를 만들 때 썼던 요 정보, 헬릭스 정보가 남아있다. 그러면 로터 블레이드에다가 그렇게 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자, 한번 보죠. 얘홀 하나만 뚫었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별도로 열어서 볼까요? 자 어셈블리로 올라온 다음에 요것만 별도로 열어서 보겠습니다 얘는 꺼놓고요 얘도 꺼놓죠 얘도 꺼놓죠 자, 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거 있죠 패턴 피치에 보시면 이렇게 헬릭스 따라서 패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여기 패턴할 요소는 당연히 요 구멍이 될 거고요 레퍼런스 포인트 있죠 자, 레퍼런스 포인트에다가는 뭘 잡아야 될까요? 이 홀의 구멍, 이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헬릭스 타입으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백터는 당히 내부에 있는 백터서 아니면 이선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참조 포인트, 그러니까 이 축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축은 이 얘의 센터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거리식으로 해서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설계자분들이 설계하시는 분이 요 헬릭스의 어떤 정보 있죠? 요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정보 그대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마치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보죠. 그러니까 요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웨이브 지오메트를 링크를 써셔도 되고 그렇죠뭐 헬릭스 이런 패턴 타입을 쓰셔도 될것 같고 뭐 어떤 방법을 쓰시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브레이드에서의 포인트 위치가 바뀌었을 때 셰프트에서의 포인트 위치도 같이 바뀌어 오시면 웨이브 지오메트 링크 기능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 한번 보죠 시트 메탈이네요 판검입니다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트 메탈 아세이 열어보죠 지금 요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여기 밴드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플랫에도 똑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금방 설명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음, 하여튼 구멍을 뚫는 거죠. <웃음> 자, 한번 같이 뚫어보죠. 일단 블렌더에서 뭘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이 블렌더 안에 내려가보죠. 안에 내려갔더니만 이렇게 스케치가 있죠. 스케치를 예, 보이게 해 놨으니까 여기서 어셈블리에서 이 블렌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엔타이어 파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만이 스케치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 시트 메탈 플랫 있죠 이 안에 들어와서 저걸 따오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고 내려와서 아 여기 지금 시트 메탈 환경이죠 어자 어셈블리로 들어오죠 웨이브 요 스케치 있죠 여기서 스케치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스케치를 따오면 되죠 associative 되있다는 얘기는 서로 연관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따온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하면 됩니까 뭐컷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커다할 스케치는 여기에 만들어 온요 스케치가 되겠죠 그리고 뭐 두께 그죠 시크니스만큼 컷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두께만큼 뚫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식으로 뚫겠다여기에 이제 음, 얼마만큼 뚫을거냐 이런 얘기죠 저는 이제 끝까지 뚫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하게 뚫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자 여기 한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두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런거죠 블렌드하고 플랫에서 저는 일단 구멍을 지우겠습니다 여기 아 여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컷아웃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두번째 시트 메탈 블렌드에서 그렇죠? 여기 이제 뭐 크다우시죠 아니면 뭐홀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홀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뭐 스케치만 이렇게 따왔다고 보죠 그랬을 때 시트메탈 환경이니까 여기서 모델링 환경으로 넘어오셔 가지고 예스 하시고 홀 작업을 해주면 되죠 이게 뭐 사이즈가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일반 홀로 하고요 페이스에 노말 하죠 위치만 예 센터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같이 있어 가지고 조금 잡히는 게 힘듭니다 그쵸 그렇죠? 음 그냥 이면 잡고 들어오셔가지고 그쵸 그렇죠?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미리 만들어진 거는 지워버리고요 포인트 가지고 얘 센터 a 의 센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빠져나오셔가지고 뭐 사이즈만큼 잡아주면 됩니다 자 심플하시고 디멘션에서뭐5뭐한7예 이런식으로 한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오케이. 이게 뚫어주면 되겠죠. 맞죠? 요 스케치를 가지고 시트 메탈에서 그컷 아웃 기능을 쓰셔도 되고, 그냥 모델링을 넣어오셔가지고홀 작업을 하셔도 되고, 방법이 여러가지 있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얘는 지워버리죠. 반대기만 있는 겁니다. 자, a s 리에서 블렌드 들어가서, 블렌드에서도 이걸 다 지워버리죠. 자, 스케치, 뭐, 요렇게만 있다가 보겠습니다. 스케치 환경이 들어와서요. 전는뭐 어, 그냥 원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다시 어셈블리로 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두 개의 단품에 한꺼번에 관통해서 구멍을 못 뚫느냐 그렇게 할수 있죠. 단 시트 메탈에서는 안 됩니다. 시트 메탈에서는 이컷 아웃을 써셔가지고이 스케치를 잡아주는 까이 좋지만, 은 당연히 예, 한꺼번에 뚫을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요렇게 어, 어셈블리 상황에서 모델링으로 넘어 오셔 가지고 여기서 홀 작업을 해 주는데 단 어떻게 작업해야 되냐면 홀 시리즈로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맞죠? 뭐얘 스케치로 들어올까요? 이면 잡고 오케이 누르고 들어오죠? 아이고, 엉뚱한 데로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빠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얘 찍고 이 면이 잘안 잡히나요? 리셋 한번 할까요? 자 아니면 포인트니까요. 얘 센터 와, 센터가 안 잡히네요. 그러면 엔타이어 하시고 이렇게 센터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포인트 여기서 포인트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플 일반 구멍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레드 홀로 하는데요, 스타트 심볼. 어, 이거는 나사 구멍으로만 뚫을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M3으로 하죠. 자, M3짜리 나사 구멍이 뭐 체결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여기 심플 타입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나사가 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엔더 부품에다가 나사 가공을 하는 거죠. 스크류.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일반 구멍이다 그러면 그냥 스크류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넥스트까지 이렇게 뚫어도 상관이 없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자, 오케이. 눌러보죠. 그러니까 M3짜리 볼트가 체결될 구멍이다. 끼워 맞춘 공, 저기 여기 있죠? 어, H13이랑선 끼워 맞춘 공차죠. 그렇죠? 자, 오케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릴 겁니다. 한꺼번에요. 죠뭐 그렇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구멍 정보는 누구 소속이냐면 어셈블리 소속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NX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이 있느안에확장자 똑같죠. PRT. 그렇기 때문에 어셈블리도 어차피 보면 하나의 단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치라든지 형상 정보를 어셈블리 파일도 얘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 안에 내려오면 당연히 링크 파트로 해서 이렇게 링크 피치로 해서 들어와 있죠. 여기도 당연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에서 이 정보를 바꾸면 개별 단품의 정보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별도로 열어봤을 때 구멍 정보가 남아있죠. 그 말은 이 단품 하나 가지고 도면 쳤을 때도 구멍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세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 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이 뭐 100% 정답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하나의 해답이 된다 라고 판단하시고 어, 좀 다른 음, 좀 창의적인 깔끔하고 신선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